이거 모니터가 좋은 거야? 그냥 게임이 좋은 거야? 저거 진흙 표현 보고 아 이럴 땐 모니터 좋다고 해야 돼? 아니 솔직히 우리 엘든링 했을 땐 이런 거안 보였잖아 그건 엘든링이 어허 칼 조용히 해 네? 안녕하세요 자 원래는 제가 하수목금으로 방송을 하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광고 겸야 방송이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하려면 캠 켜야 되냐고요? 나 캠이 없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편집해서 5초짜리라도 담아야죠 제거 핸드폰으로 일단 벤큐 쪽 모니터를 광고를 받았거든요 야 아직 안 했어 그만 야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했다고 어 일단은 뭐 벤큐라고 게이밍 쪽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 거에요 모델명은 EX3210U라는 모니터에요 생각보다 제가 쳐봤는데 따로 상당히 고가의 모니터라서 컴턴닷이라는 IPS 패널이라는 걸 사용을 했고요 UHD 4K에다가 144Hz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헤르츠라는 거를 좀 처음 들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은이 헤르츠라는 게 모니터 주사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원래 60으로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거를 사용을 하면은 상당히 부드럽게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디스플레이 어, HDR 600, DCI-P3 9 8의 뛰어난 색감이라고 나와있네요 보니까 색감도 확실히 뚜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화면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는 방송이랑은 크게 차이점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직접 제 눈으로 보다 보니까 전에 모니터랑 색감 확실히 틀려요 이게 더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회사 벤큐만의 이제 HDRI 의 AMD 프리싱크 프리, 프리미어 프리 프로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프리싱크라는 게이 해당 게임이랑 좀 주사율을 맞춰주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긴 하거든요 <웃음>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화면도 좋아진 느낌이라고요 아무튼 한번 일단 디아 방송을 해야죠 일단은 전에 했던 거마저 하면 되겠지? 몇인치냐고요 32인치 제가 기존에 이제 쓰는 모니터랑 동일한 모니터죠 이제 차이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커서 못 따라간다고 아 그건 있다 아무래도 이제 32인치다 보니까 되게 크거든요 32인치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그, 이, 그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이거 감당이 안 되거든요 <웃음> 어, 물론 이건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은 눈에 익어야지 모니터 이걸로 나오 했을 때 어땠냐고요 아 다른 게임 했을 때 저는 그냥 뱅큐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은 게이밍 모니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안 보였던 게 보이다 보니까 좀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저 스켈레톤들이 저희는 아니죠 맞는데 거의 확실해 맞는데 까라투수드라 평소 게임 했을 때 별반 다르진 않잖아요 항상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었어요? 왜 처음 보는 것만이야 재미는요 재미는 있죠 시리즈는 3부터 했던 사람이지라 물론 1,2 같은 각 게임이 있긴 하지만 은 저는 3를 더 좋아, 좋아했기 좋아 때문에 이거 모니터가 좋은 거야 그냥 게임이 좋은 거야 저거 진흙 표현 보고 아 이럴 때는 모니터 좋다고 해야 돼? 아니 솔직히 우리 엘든링 했을 땐 이런 거안 보였잖아 그건 엘든링이 어허 칼 조용히 해 그는 이제... 여기에서까지 채찍을 들고 망자들을 부려먹습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여러분 이렇게 당하는 거 좋아하잖아. 누굴 생각했지? 아무래도 DR을 이제 즐겼던 사람들은 3, 40대가 되, 되셨을 거예요. 눈도 침침해가지고. 이씨. 그런 당신을 위한 뱅큐 모니터. 그거 아주 좋아. <웃음> 색감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뱅큐 모니터를 쓰고 안경을안 써도 잘 보인다고요? 그거 너무 그거 너무 같다야 And this world has been wasted on the Crusades of the Unworthy. I can stop her. Hmm. This audience has concluded. 뭐야, 삐졌어? 에이씨. 아, 근데 저는 디아 할때참 아이템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구분하는 게참 힘들어요. <웃음> 이게 만든 건가 싶기도 하고. 봐야 될게 너무 많아. 저는 보통 디아를 했을 때 세트 아이템 웬다 갈아버립니다, 그냥. 다 캐릭 키우면은 진짜 머리가 아파. 예를 들어서 수도성 플레이하고 있는데악사거 장비 나오면은 일단 묵혀놔요. 진짜 머리 너무 아파. 그럴 때마다. 음, 여긴 공기마저 더럽군. 아 <웃음> 예, 모니터 성능이 좋아서 너무 세세하다 <웃음> 좋은 거 맞아? <웃음> 너무 세세하게 보여줘 예, 좋은 거 맞죠?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직접 사셔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당신을 위한 뱅큐 <웃음> 아무튼 이거 어디로 가야 돼? I don't know if you would have chosen to stand beside me in this new world. r a s m a but I would have saved your place just the same, and now all that you might have been has been stolen from me. It unlocks more than the doors of hell. It unlocks our path to the future. A future made possible because of the price you paid. Your sacrifice will not have been in vain. w h e s he? 쟤 악마 맞죠? 우리가 악당인 거 아니야? 나좀 헷갈리는데? 이거 맞아? 대사가 완전히 씨 저 사람이 내거광고 메타 다 훔쳐가는데 진짜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웃음> 성능은 뭐 말해봤자 뭐합니까? 입만 아픈데 저는 성능보다는 모니터를 실제로 이렇게 사, 며칠간 사용을 해보면서 좋았던 점이 뭐냐면 은 해상도가 일단 기본적으로 높다 보니까 저는 투컴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 이렇게 방송을 하고 하나는 이렇게 게임을 해요 방송용 컴퓨터는요 다른 컴퓨터랑 연결을 하려면 해상도를 맞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이제 방송용 컴퓨터랑 해상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복사가 돼 이렇게 두 번째가 방송용이고 첫 번째가 지금 메인으로 쓰고 있는 뱅큐 모니터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게 방송용 컴퓨터라 해상도를 맞춰되니까 일부러 그러니까 해상도를 줄였어요. 제가 1920, 1080이나 저는 보통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모니터로 바꾸고 나니까 건들진 않아도 되더라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사용했을 때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찾아보긴 했는데 결국 해결을 못했거든요. 하다가 근데 모니터 하나 바꿨다고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도 참 <웃음> 정말 잘 하셨어요 <웃음> 결론적으로는 게이밍 모니터도 성능은 뭐 괜찮은데 이런 자잘한 이제 문제점도 해결을 해 주니까 이 모니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 a 있어서 i n 하지자 아무튼 오늘 방송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내일은 are a gaming, but you are a gaming,